햇살이 눈이 부시게 내 앞을 밝혀주네요 그대를 향한 내 앞을 한 걸음 가까워지면 설레는 나. 주 하고 있는 그 대의 얼굴 을 가려 이미 무색 해졌 죠？오래전 부터 그대 를 사랑 했던마음 알고 있나요나딜라나딜라 단, 한 사람 오롯 이그 대만 항상 바라보 내가 있던 걸 가슴에 새겨줘요 너를 꿈에서 매일 안겨통 내가 옆에 있네요. 꿈이 아니길 바래요. 매일 밤 써내려간 나의 편지에 그댈 향한 내맘 모두 담아줘. 비록 그댄 모르고 있었겠지만 오래 전부터 그들을 사랑. 알고 있나요? 마디야 love, 마디야 love. 단한 사람 오롯이 그대만 항상 바라보던 내가 있던 걸 가슴에 새겨줘요. 나를 수도 없이 참아왔던 그리움. 이제 그대 뿐에서 지워볼래요 오래전부터 그대를 기다렸던 날 알고 있나요? My dear love, my dear love 단한 사람 오롯이 그대만 사는 사람 내가 있던 걸.